지 못하는 내 사랑은 어디쯤?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때론 느껴 서러워지는데 비 맞은 채로 그대를 보며 소리 없이 아, 걸었던 날처럼 아직은 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내게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너를 알게 된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. 너의 길을 가기보단 너 머물고만 싶네.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. 오 너무 쉽게 변해가네. 오 빨리 변해가네 후 너무 쉽게 변해가네 후 너무 빨리 변해가네 가진 것 없는 마음 하나로 나난 없이 서 있어 참되지 않은 꿈 때문일까 지나치던 사람들 모두 바람 속에서 성이고 참되지 않은 꿈 내 맘은 언제나 하나뿐 편해, 편해.